을 넣게되면 색깔도 약간 나는 경향이 있고 어, 볶음밥은 대신 대로 센불 했을 때 2분을 넘기면 조금 어,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자, 어느 정도 오늘은 볶음밥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볶음밥은 얼린밥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얼린밥의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퍼석한 느낌이 있고 목이 메이는 볶음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밥으로 밥을 볶는데요 따뜻한 밥으로 이렇게 볶음밥을 하게 되면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취 아재 볶음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개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재료는 어, 밥솥에서 푼 따뜻한 밥한 그릇이랑, 이렇게 대파 조금, 어, 그리고, 계란은 뭐, 한알 있어도 됩니다. 한알 있어도 되고, 두알 정도. 저 같은 경우에 두알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참기름, 그리고 소금, 그리고 여기 간장. 간장도 조금 들어갑니다. 간장 들어가고, 어, 무엇보다 오늘 소개해드릴 조미료는, 이렇게, 웨이파라는 일본 중화요리에서는 좀 이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동키호텔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볶음밥이나 아니면 이렇게 짬뽕 같은 데 만들 때 넣으시면 맛이 아주 좋거든요. 한번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볶음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런 중화 팬이 이렇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이것이 굳이 없더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서 어 중화 요리 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까오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뭐 다른 부가적인 재료를 넣고 싶다 그러면 뭐 돼지고기 라든가 이렇게 새우 같은 것을 어 추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압력 밥솥으로 밥을 했습니다 사실 볶음밥이라는게 이런 압력 밥솥으로 하게 되면 차기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은 하진 않지만 지금 해놓은 밥이 지금 이것 밖에 없어 가지고 이것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볶음밥을 할때 간단한 팁이라고 한다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자루 이렇게 갇친 후에 어,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겠습니다 물을 1큰 스푼 정도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뿌려주겠습니다. 보통 밥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잘 풀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붙이는 말고 한밥한 한 공기에 한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밥을 이렇게 잘 풀어주겠습니다. 어, 기름이 있다면 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 넣, 넣어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까놀라유로 이렇게 조금 넣겠습니다 한 1티 정도 넣겠습니다 1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골고루 어, 따뜻한 밥이라면 이렇게 주걱이나 아니면 뭐 숟가락을 살짝 살짝 이렇게 끈듯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일단은 밑준비는 다 끝났다고 끝난 것 같네요 네. 자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불을 조금 키고 기름을 살짝 둘러 주겠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에는 1티스푼 정도 이렇게 두르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프라이팬으로 하셔도 됩니다. 동화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 불이 이렇게 센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에 닿는 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평평한 팬이 바닥열이 더 뜨겁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약불로 이렇게 처음에 하셔도 어,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계란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어, 스크램블 에그 정도로 이렇게 살짝 어, 스크램블 에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액체 상태가 없어지면 밥을 넣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지금 뭐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밥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밥을 그리고, 그리고 불은 약불로 이렇게 최대 지금 제가 약, 약불로 이렇게 넣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이렇게 밥을 바르듯이 이렇게 조금 가르겠습니다. 이때 저같은 경우에는 밑단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어, 이 웨이파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한1 작은 숟가락 정도 넣어준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너무 세게 나지 말고 약간 이한 2분 정도 볶겠습니다 어, 만약 새우를 넣으시려고 한다면 그때 계란을 할때 같이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계란이라고 사실 이뭐 어, 아무래도 밥밥 밥 양이랑 계란 양도 참 중요한데 어, 밥한 공기 조금 많으면 계란 두 개가 지금 해보니까 적당은 가니해 네, 어느 정도 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파는 너무 굵, 굵게 썰지는 말고 어느 정도 이 크기로 정도 어 조금 그래도 조금 잘게 써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파를 또 처음부터 볶게 되면 색이 좀 가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조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 간을 조금 보겠습니다. 간은 특별히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웨이파라는 조미료가 어느 정도 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어느 정도 섞였다면 이제 불을 조금 세게 높이겠습니다. 불맛을 조금 이제, 어, 내야 될것 같네요. 이, 중요한 팁은 처음에 처음부터 강불에 하는것입습니다 강불에 하지 말고 어느정도 처음에 약불로 이렇게 좀 섞다가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 섞어주다가 이제 불을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일 내가 어, 간장향 간장을 약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장은 맛보다는 이렇게 맛보다는 향을 위해서 이렇게 넣거든요. 아무래도 간장을 넣게 되면 색깔도 약간 나는 느향이 있고, 어, 볶음밥은 드신대로 샘플했을 때 2분을 넘기면 조금 어, 맛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자, 어느 정도. 섞였으면. 어 불을 끄고 참기름은 달짝 넣고 마무리를 드겠습니다자 됐습니다. 완성되었습니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따뜻한 밥으로 했을때가 어, 촉촉한 느낌이 확실히 잘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